네, 아니, 담배가 아니라 물뭐 잡았어. 예? 아, 이제... 문어 잡아온다고 기가서 뭘 잡은 거야? 너 아, 혼자 기나와. 아, 이제 포인트 조사 좀 하냐고. 어? <웃음> 왜, 포인트 조사, 조사를 두 시간 했어? 아니야, 벌써 두 시간 했어요? 1 2시다 됐어. 헐. 문어 잡아준다며. 문어요 어. 누 반도가 지금 문어 스케 먹는다고 헛소리하고 있는데. 도야될것같 잡을 수 있는 거야? 야너 거기 가둬놓고 잡으라 그래도 못잡면내가 여기 어떻게 잡으려고? 여기서 놔먹물더좀 보이는데? 이거 뭐 기름기가 떠다니냐? 이게 베이스니까 그죠? 여기 고기가 있겠어? 이 기름먹고? 여름은 왔다 갔다 하데 응? 뭐야? 두 시간 동안 미끼만 없어진 거야? 아니, 두 시간 동안 시작 안 하고 뭐 했는데? 이기 기름 덩어리에서 뭐가 되겠어? 이제 뭐예요? 술 먹어야지. 아시죠? 뭐야? 왜온 거야? 네? 장비는 심다 쳐들고 뭐 뭐고 와 여기? <웃음> 문어 잡는다고 헛소리 해갖고 싶어? 여기까지 사람 오겠고 여기까지 기만 보니 그 아까 네. 내가 치악산에서 놀자니까 그 뭐지? 옆에는 볼락길 엄청 잡네. 너는? 아, 옆에 쓰러분들 다잡아고 잡을 게 없었어? 그거 아시죠? 이거 그만 좀 찍어요 모자의 거다 해줄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? 응? 물이 너무 깨끗해 응 여기 진짜 깨끗해 낮에 보면은 <웃음> 와 수달났어 수달 뭐 수달. 어? 두두둑 하더라고 쥐겠지 아니 겁나 부끄럽 아, 정신 좀차려라좀 아, 맹간이 아, 좀 해라 진짜 그리고 가 거짓말 쓰냐 바닷가에서 수달이 왜 있어? 산도 아니고 해달인가? 해달봤어 해달 아. 거짓말이 <웃음> 아니야못 아니, 봤다고 <웃음> 씨발 나름대로 <데로> 얘기하지 말고 <웃음> 쥐새끼지 그게 수달같이 생긴 게 이때 있었더니까 그쥐! 여기 <웃음> 네 교차서도 문 닫는구나 아 역시 이거 뭐지? 그거 짐벌이 좋네 아이고, 떨림이 없어요? 내가 움직이면 얘가 계속 잡아주잖아 봐봐 이렇게 잡아주잖아 이 저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횟집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겠지? 응? 뭐라 하면 뭐, 나갈게요 뭐라 하면 나가면 있지? 되지 뭐 많이 지랄하면 그냥 뭐 아침 거기서 먹지 뭐아 그래야 돼어 아니 문 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네, 우리 너무 깨끗해요 진짜 내가 응. 이런 바닷가 처음 봤어 밤에 왔는데 먹고 싶은데 어. 문을 안열셔갖고문 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우리 이제 열심 히 어떠냐고 어떡하냐고 <웃음> 저기 녹색 핀에도 깨속 잡더라고 또그 옆에 가서 하지 그러면 내려가는 길을 모르겠어. 요 너무 높아서. 낮에는 몇 시에 들어오는데? 뭐요? 물. 일단 새벽 5섯 시. 그리고 오후 한시두 시면 또들어오 거예요. 한두 시? 네. 그때 한번 낮에 한번 잡아보지 뭐. 낮에 갈라망 쪽으로 가볼까? 어 신혁 가이 말. 리무진? 아까 막 군인들 왔다 갔다 하던데? 어디로? 우리 차 세우는데 옆에 군사 시설이라 그러잖아 응. 군인들 왔다 갔다 하던데? 뭐라 안했 군인들이? 응. 군인들이 민간인한테 뭐라고 못하지 오징어 말고 있다 이 사람도 오징어 잡았나 보다 <웃음> 저기 오징어 벗어있는 거 봤어요? 응? 저거 봐 오징어 벗어잖아 아저불 켜진 거? 네난 오징어 배, 비행기 위에서만 봐봤어 한 번도 못 봤어 야씨 샤워기 틀어져 있는데 네. 물 틀어가지고 싱크대 안에서 물다 새갖고 헐. 바닥에 다 떨어져서 이불 다 젖었어 그래? 네. 이거 좀 이따 불멍할 때 네. 불에다 말려봐야지 뭐야, 밥 하나도 안 해놨어? 모기 있어, 모기. 모기가 아니라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고. 라마. 마너좀 네? 뭐 잡혀? 몰라요 물고기가 있는지 모르 물고기 여기 있잖아 미야! 왜? 왜? 낚싯대가 왜떨려져 왜 정홍이 삼촌 오늘도 하나도 못 잡았어? 몰라 잡히겠는데. 저 삼촌은 왜 낚시하는 거야? 앵간이 응. 하라 그래 아, 저번에 오징어잡혔다제가 언제 오징어 잡았어? 이기끼들 그 거짓말한 매맞 아, 아빠는 삼촌 뭐 잡는 거한 번도 못 봤어 그랜저 줘 그랜저